똑똑! 당신의 소중한 피부 안녕하십니까? 피부관리 기초 중의 기초! 클렌징! 어떻게 하시나요? 노폐물 없이 깨끗하게 하려면 이중삼중 세안?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여러 번 세안하면 깨끗해져서 좋긴 하지만 화학성분이 많은 세정제로 소중한 내 피부는 괜찮을까요?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클렌징! 이래도 되나요? 클렌징은 첫 번째, 잔여 노폐물 없이 단한 번에 세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폐물은 세정하되 피부는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놀라운 클렌징과 이바이오 내추럴 속을 소개합니다. 단한번 클렌징, 두세 번 세안이 필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 메이크업이 깨끗하게 단한 번에 클렌징되었습니다. 지우기 힘들다는 풀 메이크업을 어떻게 쉽게 지워버렸을까요 우수한 세정력의 주인공은 완벽한 천연 개면활성제 코코넛 에스테리입니다. 코코넛 에스테리가 무엇일까요? 천연 코코넛 오일에 효소를 넣어서 발효가 된 성분이 코코넛 에스테리입니다. 모든 과정이 100% 순수 천연입니다. 시중에 흔한 천연을 가정한 천연 유래 합성 계면활성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세정이 잘 되는 이유가 독한 화학성분 때문은 아닐까요? 이바이오 내추럴 소벨 전성분 모두 EWG 기준 1등급으로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된 상품입니다. 피부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분으로 단한번 클렌징! 이제 당신의 소중한 피부 이바이오 내추럴 소으로 특별하게 관리하세요